머리 잘라유. <웃음> 뒤에서 머리가 계속 나와 머리 잘라유. 안녕 잘 있어 머리야. 입짜랄 일이야. <웃음> 나중에 나이 먹고 또 길러야지. 내가 잘라야겠다. 아야. 잘못해서 <웃음> 너무 짧게 잘라지 마라. 일단 줄을 나둔 다음에 이렇게 하고내 가위로 여기를 일단 가위 한번 줘보면 안 되나? <웃음> 핑킹 가위 주세요. 핑킹 가위 여기까지만 잘라볼게요. 저거 큰일날뻔 했는데 한 번? 아슬아슬 <웃음> 아쓰아슬했어어 <웃음> 어, 이제 기준선을 낮춰서 어 약간 이거 옛날 2000년대 Y2K 미용실 뭔지 알아요? 아사아슬데 시원하게.. 예? 지러갈까 이제? <웃음> 응? 진짜 아깝다 화장에 한대 찍어놔야겠다 이거데 아.. 진짜 포장하다 잘가 하... 나는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모자를 써도 앞머리가 눈에 안 찔리는 정도야 뭔 말인지 알지? 머리가 아주 슬슬, 스리... <웃음> 진짜 슬슬, 큰일 나 보네. 어색해. 20, 25년을 이러고 살았으면서 1년이 길었다고 어색해. 그런 거 없어. 나 붙여, 불편해지고 있어. 많이, 많이 찍었지, 이걸로. 와아돋보에 <웃음> <웃음> <덕분에 웃음> 머리 긴 상태에서 가르마가 터져 있어가지고 자리 에는데좀걸리려 마시가지야. 사고 날뻔 했어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어, 야, 큰일 날뻔 했네. 니가 너무 땡겼어. 땡기고 잘라가지고. <웃음> 원래 올라가니까. 야, 그 그, 그랜나루는이 길이는 남겨줘야 돼. 내가 짧아지지 않지물 뽀뽀하다, 이 어, 어. 않지? <웃음> <웃음> 아, 뒷머리 너무 아깝다. 이렇게 살려? 마지막 뭐 이렇게 영상에서 보내잖아요 뒤에서 머리가 계속 나와 혹시 꽁지 머리를 좀 남겨줄 수 있어요? 못 보다니게? 한가닥만. <웃음> 목선이 보이기 시작했어. 오색. <웃음> 지키랜 <웃음> 하이드. <웃음> 이게 오랜만이다. 진짜, 진짜 오랜만이야. 언제, 언제야? 진짜 기가 막힌거 1년 기른 거지, 그냥. 일 년을 길러야머리가안이는게이적으나 빼고 왜 다른 멤버들은 다 빨리 자라는 거 같아 머어난 진짜 오래 길르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애들이 나도 아, 길려고 하는데내 머리를 붙이긴 게이너 영어가 좀 빨리 나거든 응. 어 우울해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어야 겠다 신기하다 머리가 진짜 끝도 없이 나오고. <웃음> <웃음> 어리기. 어려지고 있는 거 같아. 사람 머리 이렇게 짧아도 되는 거야?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, 내가 얼굴이 렇게 작아나? 이거 머리감 가면 안좋안 좋아? 목 시려 최초에 <목소리> 날아래다니쳐나봐 <목소리> 한발이한번떠나가니까스이아지 <웃음> 모르게 너한테 의지 많이 했었나확 <웃음> 어, 변화가 느껴지겠는 낙자 그전에는 녹 안되지 무슨 말했 메모리 메모크 아니 아이돌 하면서 못 끌을 것 같아, 이렇게. 너무 약간 거시전이 꽤 커, 꽤. 퉁하면서 버틴건데. 끝! <웃음> 아, 내꺼야, 이게? 우와. 해 빠졌겠다, 해 빠졌겠어. 젊음을 찾았어요. 와, 대박. 1년 만에 머리를 잘랐군든